최에 세체미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쇼메이커입니다 쇼메이 안녕하세요 디플러스 <웃음> 기아의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 미드가 커야죠 아니 아니또 제가 제 게임 실력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근데 막 다이아까지 가셨다고 <웃음> 고그거또 <웃음> <웃음> 구체적으로 뭐 승급전까지 <웃음> 그럼요 2 네. 아. 승급전까지 갔었고요 네. 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문도 장인이고 일라오이 장인이고 앞에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대결할 건데 일단 롤을 잃었습니다 먼저 일단 손 푸시고 3판 네. 네. 2선제로 해서 <웃음> 길방게 같이 두요로 돌리되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네. 일라오이로 캐리를 <웃음> 자 제가 일라오이로 네. 해야 돼 미드 일라오이로 3판 2선 두번 이기시면, 은 뭐, 오케이. 네. 대신, 못 이기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해요, 간단해. 저는 간단해. 뭐, 크기 뭐, 다 맞는 거 없고,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저랑 PC방 같은 거랑. <웃음> 뭐, 먹을 것도 네. 먹고, 데이트 할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어,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기시면 저한테 뭐, 바랄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원할 때, 저희 숙소 오시는 거. 핑만 <웃음> 찍으면 바로 샌! 연우는 좀 건방지대요. 아이고, <웃음> <웃음> 눈물이 지금 여기, 여기, 아이. 괜찮아요. 아유, 아유, 일로 오면 지금부터죠. 여기. 아, 연우는 모르고 타가지고 와 와. 한 번만 끌어라한 번만 <웃음> 여기. 피해주고, 어? 여기 뭐, 빨리 모여. 뭐아 이길 생각 전혀 없었고요. 이걸로 이제 손좀 풀었으니까 손 풀기였죠. 네. 어, 미드 안 되나? 미드 양보 안 되나? <웃음> 피 박았는데요? <웃음> 우리 하나 박았어요. 아, 근데 탑은 캐리 어려우실 텐데. 에? 탑 일라워 할게요. 뭐 그래도 쇼메니까쇼메가 탑으로. 일라우하기 힘 텐데. 갱플 대일러우가 어때요? 죽었습니다 이제. 시오메니까 <웃음> 믿어볼게요. 상대 조합은 일단 보니까 <웃음> 어떠세요? 30초 남았습니다. 뭐야, 헤카림이 캐리어? 아, 아 씨, 아. 그게 일라야! <웃음> 쓰레기템. <챔>! 아, <웃음> <서>, 성나가네. <웃음> 와, 오 씨, 불태기, 불태기 시켰 일라 좋아! 일라 보여줘! 으! 노플! 노플 하게언제와 사업! 노플 하인 가는, <웃음>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마이카는 가는 중! 와일러울이 센데? 마이카는 가는 중! 나이브가 시원하게 만들어놨어요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노플 <웃음> <중, 가는> <웃음> 연기 연기 연기! 좀매 연기! 쇼맨 연기! 가는중왜안 <웃음> 박아 해 가자! 가는중 쇼맨 가는중 고개! 말자! 쇼맨 이시가은아 뭐야 이거! 아, 거기 아 뭐해! 아, 뭐해? 거기못 가는데 거기못가아 뭐해 이 새끼야! 아! 어... 허니! 어가비가는중아 <웃음> 쇼맨 뭐해! 쇼핑 뭐해! 어야얘 죽어 요기아 정글 차이 답사면어때답사 어때? 답 이기는 중? 이거 졸하기 가는 중 가는 중 아니 우리 하나 뭐야? 뭐해? <웃음> 아니, 아니, 수탑 박으러 왔는데. 아니, 다시 가! 아, 형! 아, 형, 이거 아니죠! <웃음> 아, 뭐해? 아이고. 아, 압도좀 이대로 압도좀 간중, 간중. 쪽수로 밀어붙시면요 아, 뭐해? 전화번호 바로 가버리네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커할인 건데 성장세가 말이 안 돼요 김건부 내 몸에서 나가! 여기 없쩐데 여기! 김건부 내 몸에서 나가! 쇼메이커! <웃음> <웃음> <웃음> 아못 끌었어 가는 중 가는 중아이거 없어 이, 이 가는 중 정천히 이기면이아이 아, 끌어야 돼 가는 중나 이거 고나 가는 중 자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어져 터져, 어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터져, 기 좋은데, 좋은데! 여기! 여기! 여기! 죽여! 뛰어주어 너이스! 죽여안죽여 너이스! 이게 여크지 플레이 메이킹 메이기 여기! 여메이크 여기! 이기메이 여기! 여기! 가는 중. 캐년 가는 줘! 캐년 가는 줘! 캐냐! 대마이다 나가! 어? 뭐해? 가는 중! 중. 중. Yeah, 어? 뭐 중. 일라고인데. 일라고인데 어떻게 할 건데? 부! 넘어가지고. 아! 엄패? 안 돼! 안 돼! 죽어! 죽여줘! 언덕댕! 보메이커메이커 보여줘와! 한번해봐할 말을 잃었어요! 끊어버립니다! 조메이커, 조메이커! <몇> <몇> 방금 건 좀... 아, 정글 때에 아, 살려줘! 형! 나 <몇> 먹고 마다, 갈게! 여기! 어, 여기! <몇> <갈게! 갑니다. 몇> <몇> <웃음> 야진짜 아, 여기 어. 여기 뭔데 끌는데 먹어주고 아, 이놈이 뭐해 이놈이 이일이 뭐해. 뭐해 아 이놈이 뭐해 <웃음> 진짜 덩치 뭐해 대가리 오케이 와 부던지 와 부던지 판태로와 부던지 또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가는 중 가는 중쇼맨이비 마랑 가는 중 들어와 들어와 말한 가는 중여기지 여기 어떤데 안돼 이거 어떤데 이거 어떤데 미쳤나 누구? 미쳤나 진짜 미쳤나 미쳤나 여기 어 이거 어떤데 이거 어떤데 잘 가시고. 와! 미드차이 아, 맛있겠다! 아니, 그거 혼자 먹네, 아. 맛있겠다! 아니. 맛있겠다! 왔다 오! 이 가보자! 미쳤다! 일라 홍해! 여기! 일라 홍해! 일라 홍해! 홍주홍주 홍주. 미쳤지 너 미쳤지 왜그거보 <웃음>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뭐야 준 우라마나 일러오인데 주마, 주마, 이커 보여주나? 보여주나? 들어와봐, 그냥 한번. 들어와봐, 한번. 주메이커 보여주나? 역시 어, 쇼맨 또 너냐 김광수?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한번. 들어와봐. 들어와봐, 일라오일 때. 저 마랑 일라오일 보고 보고 보고 한 거예요? 마랑이 누구예요? <목소리> <목소리> 일라 <일라버려>. 뭐해? <목소리> <일라버려. 목소리> 저 좋아. 세팅 중. 아 일라오! 족수 아, 뭐. 세팅. 세팅 중. 족수 세팅 중. 일라오인 세팅해야 돼. 아소수 도와줘 진짜. 일라오인. 주고. 아수 진짜 소줘봐수 세팅 중. 아, 아, 아, 아 뭐야? 수 세팅 중. 어 이거 뭐야? 전력 막아 전력 막아. 이렇게 지금 아, 뭐 밑천야? 지금 다 잡았 정말 소름도 났습니다 오몸에 저줄 쫙! 말 그래본다! 여기 오는데 여기 일라오이 일라오이! 맛있다 일라오이 개맛있다 그냥 뜨겁다. 진량 압도적 1등. 어떻게 먹을 건데, 일라오이? 데스도 압도적 1등. 일라오이 이 맛이지. 와, 진짜 자크가 다 했다. 어차피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제 주라인 왔으니까 네. 킬된 얘기하실래요? <웃음> 킬더 많은 사람? 킬더 많은 사람. 네. 콜. 제가 이죠. <웃음> 어, 그럼 오케이만 <5킬만> 주시든가. 졸졸졸졸졸졸 <웃음> 졸. 응 졸. 졸, 졸, 졸, 졸? 음, 졸. <웃음> 오케이 킬 내기. 내기 <웃음> 여기 발파하고 죽는 거야. 저도 이기 했는데 저요? 거의 말해요 오케이 오케이 6대4말 6대 바꾸기 음. 없습니다 1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 싶은데... 어? 어? 이거 1란 땡!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좋아해! <웃음> 맛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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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뭐 궁예 풀까지 도사대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이브, let's, go.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let's go Let's go 아, 다이 t s go l 이브 s 이 o 이 e t s go Let's go l e t 견정부 하는 줘! 이걸 막를먹네 견정부 하는 줘! 나와! 가자! 다, 다 빼! 다 빼! 다 빼! 빼! 여기! 여기! 안돼! 나도나도나주 저 처치했습니다 아 그걸 왜 싸우지? 더블키가사이나이 피해야돼! 일라이피해야애들아일라이 피해야돼! 을 피해야돼! 아! 아니, 아 일을 피하는. 아, 여기. 얘들아 안돼 안돼. <웃음> 예. 메용고리어 어쨌든 승부는 쇼메의 승리로 해서 원하시는데 픽만 찍으시면 제가 쇼메처럼 아. 와서 음 도발에 W까지 평타평타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텐션이 높으셔서 <웃음> <웃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웃음> 앞으로 귀돌리면서 이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할수 있고 그래야지 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재밌게 좋습니다. 했습니다